이제 식사 많이 했죠. 이제 살살 졸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안 졸리 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자 천부경 타로카드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라는 것은 내가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담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상담을 그죠. 상담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기본 상담이 우리가 기본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한 상담은 이 타로 카드를 가서 기본적으로 다 상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다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카드에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카드가 이 구성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카드는 네 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1번 카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보자고요. 자, 카드는 4종으로 되어 있는 이 카드 중에서, 영혼 카드. 자, 영혼 카드. 인간 카드. 우리는 귀신 카드. 인형 카드로 우리가 이제 구성이 되어있다 여기서는 숫자 심리를 풀기 위해서 1부터 9까지 카드가 있고 자 애기선녀 애기선녀 카드가 있고 어른선녀 카드가 있고 여왕 카드가 있고 대왕 카드가 있고 옥황상제 카드가 있다 자 여기는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그런 카드라는 거다 자 그러면 동서양의 음, 장점은 우리가 어떻게 기존의 트럼프 카드를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께게 플레이 게임 하는 카드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이 그린 카드는 천부경의 오리지널 한국의 특성과 연결을 해서 음,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 카드부터 있으니까 이 1번 카드 속에 카드의 구성을 보게 되게 되면 자 양면으로 우리는 처럼 한쪽만 보게 되면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인지를 잘 못하면 상대방이도 상담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양방 보고 가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카운셀러도 보고 상담자도 보고 그래서 양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 트럼프 카드의 기본인 이 스페이드, 다이아, 하트, 크로바 순으로 되어 있는 내용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우리가 따지게 되면 엄밀하게 이 천부기의 이론과 아주 일치하게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영문의 카드가 있고 자 한글로 이 카드의 내용을 설명하는 한글이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영문이 있어요. 외국인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영문이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는 어떻게 한자권에 있는 일본, 중국 이쪽으로 한자권에 있는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한문이 되어 있고 여기는 우리가 천부경의 기본적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천부경의 해석을 했을 때 주어지는 의미와 동일하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카드를 잠깐 한번 볼게요. 1번 카드, 영혼 카드 이거는 우리가 옥황상제 카드이기 때문에 그림이 다르죠.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그림들은 다의미를 가지고 있고 색상에도 다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음, 그 영혼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표출는 그런 카드다. 그러면 1번 카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어가 천부계에는 일시무시일이라는 거예요. 일시무시. 그러면 일시무시라는 게 되면 우리는 풀때 어떻게 해? 진리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시작을 한 것과 시작을 하지 않은 그 상태가 동일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의 이치는 시작한 것도 그렇고 안한 것도 그 범주 내에서 진리라는 것은 다 동일하다는 거다. 여기서 일이 뭐 하나가 어떻고 이게 아니고 앞에 있는 이런 진리라는 것은 뒤에 있는 이런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을 한다든지 삶을 살아갈 때는 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희망을 갖고 자, 이것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구조에서 나는 남보다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능력에 맞는 내 운명에 맞는 사람은 이건 올바른 어떻게 희망이 될 것이요. 희망이 될 것이고. 그런데 욕심이 가해가지고, 욕심으로 나는 자기 능력은 되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능력은 되지 않으면서, 갱만 찬탄한, 이런 공상적인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카드라는 거다. 그래서 이 카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저번에 분류할 때, 하이, 미디엄, 로우 카드라고 했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요 좋은 것도 아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상과 희망의 카드 천부의 의미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일시무시라는 그 뜻의 카드 그 밑에 우리는 이게 공상이니까 판타지고 희망이니까 호프라는 이런 영문이 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도 있고 이 카드의 내용이 부충분하더라도 숫자 심리로선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모든, 카드, 모든 카드들이 모든 카드 이렇게 전부 다그 천부경의 의미와 영문과 한자와 한글이 동시에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트럼프 카드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 그 의미를 부여받아서 서로 인지할 수 있고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카드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에서 보게 되고 그러면 이 카드 공부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그죠? 공부를 하려면 이 준비물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공부를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한데 이 준비물이 뭐냐 자, 그러면, 한 사람은 카운셀러가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상담하러 온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중요할까? 여러분들이, 카운셀러가 중요할 것인가? 상담자가 중요할 것인가?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그런데 고객은, 아까 이야기했죠? 희망, 공상을 꿈꾸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자기 능력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심리에는 그러면 누가 정상적으로 정상이 되어있어야 되겠어요 카운셀러가 올바른 것을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이 영혼의 상태가 필요해요 정신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와 타로 카드와 여러분들이 이 타로 카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인데 여러분들이 행복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상담하러 온 사람은 자기가 상담을 하게 무엇 뭐 때문에 올까? 행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 희망을 갖고 가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과 희망을 가지고 갈수 있는 그 비법 뭐, <웃음> 비법. 자기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운셀라나가운셀라는 필이, 필이 이 두뇌 공부를 좀 해라고 이 책을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로카드를 가르치기 이전에 충분하게 이 두뇌 공부를 좀 하고, 그래야만 이 심리가 어떤, 어떻게 떤어 작용하는지 이 안에 심리 내용들이 전부 다 있어요 두뇌와 심리와 의식과 잠재와 다들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 상담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첨부를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아직까지 출판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종 마지막 교정본이기 때문에 이 첨부경 타로카드 길라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은, 음 실전을 위시해서 오랜 동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교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전 위주로 교육을 하게 되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지식을 섭, 타로카드와 관련되어 있는 지식을 습득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어 하투에 부터 수투에 이름부터 우리는 타로카드에 이륙, 이로부터 트럼프 카드에 이르고 천부경 타로 카드에 이르서 이것이 운세상담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최대한 체계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마지막 지필을 끝낸 겁니다 그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드와 함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카드와 이책두 권을 합쳐서 항상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멤버 이제, 회피에서는 이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함께 해서, 다도가 심리 카드니까, 심리 카드와 함께 공급하는 그런 체제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처음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1년 걸리고, 뭐,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아주 요약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딱 8주와 특별하게 특강을 포함시키갖고, 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사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의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모든 것이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으로 그대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는 우리가 8주 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이 8주 강의와 이 특별 강좌들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뭐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발표회라든지 우리는 미팅이라든지 이런 계기를 해 가지고 추가적인 교육과 추가적인 실전을 할수 있는 그런 정규적인 이 협회 회원들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만드는 심포지엄 같은 거 이것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가적인 것을 더욱 더 습득해 습 가지고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게 되면 이 교재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이거는 집에 가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기 위해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히 이 책을 가지고 시험을 검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책에는. 이거는 실전의 그, 어, 자격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강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의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1급, 그렇게 협회에서 전문 강사를 뽑고그 다음에 검증을, 시험을 친다든지 학교로 가는 사람은 이, 이 공부에, 실전 공부에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정신상인에 나간 사람들이, 남인데 교육시키가 안 되겠죠. 음,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가 가르치는 우리 강사들부터 마음 자세를 딱 바꿔갖고 올바름을 알고 이강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은 이쪽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카드와 잘 욕면 여러분들은 상담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갈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한 공부를 하고 와야 돼 누구말더나 가르치는 사람이 몰라가지고 이것만 갖고 또 장난치고 이것만 갖고 장난치고 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회에서 정식가정을 캐치지 않으면 이 강사라는 자격을 전부 다 박탈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이 가정을 충분히 타락하다가 구성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잠시 후에 지금부터 실전에 가, 실전을 강좌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실전 강좌 테스트.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죠. 운세 상담은 어떻게 하고, 진로 상담은 어떻게 하고, 예상담은 어떻게 하고 할 것을 지금부터 짧지만은 달락달락하게 한 개, 한 테마씩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 실전 직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